안녕하세요 구독자 100명 돌파 기념으로 브이로그가 아닌 12살 어린 베트남 여성과 사귀면서 느낀 좋은 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베트남 여성을 여러 명 사귄 경험이 없고 제 여자친구 개인의 성격적인 특성에 기반한 주관적인 내용이니까 그냥 재미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첫째로 나이에 비해 조숙하다 제가 올해 37살이고 여자친구가 25살로 12살 나이 차이가 나지만 연하같은 느낌이 많이 들지 않았습니다 어, 인생관이나 정신적인 성숙이 개인차가 분명 존재하지만 한국 여성분 20대와 뭐 일적으로나 혹은 다른 기회로 대화해보게 되면 아, 어린 친구구나 하는 경험이 많았거든요 반면 대체로 베트남 여성들이 대학을 가지 않는 이상 어, 20살에서 20대 초반에 결혼을 많이 하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시작하거든요 20대 초중반인데도 30대 여성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좀 다르게 말하면 좀 애늙은이 같은 느낌이 있었고 일단 제 여자친구도 다니던 대학을 중퇴하고 유학을 선택하면서 남들보다 많이 뒤처지고 지금 뭐 노처녀다 라는 생각을 갖고있었더라고요 나이에 대한 압박을 느끼는 게꼭 결혼 생각은 있는데 아직 결혼을 못한 그 한국의 30대 중반 여성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그런 게 있었어요 두 번째로 베트남도 유교문화권으로 남존 여비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제 여자친구도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남동생을 위해서 이렇게 갖고 있어야 할 태도나 마인드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부분을 어머니께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란 듯 해요 그꼭 예전에 한국 문화와도 좀 비슷한 점이 많죠 그 요즘 남녀평등이 사회적 화두이고 가정내에서나 사회 밖에서 남자들의 위치가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지요 이런 부분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 여자친구나 와이프가 남친이나 남편을 존중하고 중요하게 생각해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저도 상대방을 더 존중해 주는 선순환 구조가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이건 성별을 떠나서 만나는 상대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 같은 것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로 성격이 밝고 우울감이 거의 없다. 이것도 개인차가 큰 부분이긴 하지만 열대지방 사람들 특유의 유쾌한 성격이 분명 있습니다. 조금 안 좋은 일이나 우울한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떨쳐내는 시간도 훨씬 빠른 것 같고요 어, 항상 장난칠 거리를 찾고 작은 일에도 즐거움을 찾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 상대적으로 한국이 피로도가 높은 사회임을 감안하면 그런 문학권에서 오래 살아온 제가 여자친구를 통해서 유쾌함을 찾는 그런 치유의 과정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한 한국 사회에서 여자친구도 얻어가는게 분명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번째 데이트 코스 짜기가 편하다 이 부분은 뭐 한국에서 어딜 같이 가고 어디서 뭘 먹어도 다 새로운 장소이고 새로운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사실 남자 나이가 30대 중반이 되면 그 비슷한 나이거나 몇살 어린 정도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럴때는 정말 데이트하기 힘들 때가 있죠 뭐 이유는 뭐말 안해도 잘 아실거라 생각하고요 또 나이 먹고 데이트 코스 짜고 동선 짜고 이러는 거 정말 어쩔 때는 현타 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다섯 번째 금면하다 베트남 여성들의 금면함은 이미 워낙 유명한 얘기죠 베트남이 그 모계사회다 부계 사회다 뭐 논란이 많기도 하던데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단 제 여친의 경우 엄마와 이모들을 중심으로 가족이 교류를 하는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가족의 생계를 여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네요 제 여친의 경우 본인이 게으른 사람이라고 말을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엄청 성실한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알바나 돈벌이에 대한 의지도 상당한데 이 부분은 뭐 분명 성실의 영역을 넘어서서 한국 임금이 베트남 대비 워낙 높아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알바를 안 하면 오히려 손해인 것 같은 뭐 기회비용을 많이 잃는 것 같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섯 번째, 각자 잘 논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각자 취미나 개인 생활을 딱히 터치를 안 한다? 뭐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네요 꼭 뭔가를 항상 함께 해야 하고 공유해야 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뭐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이거는 그 베트남 남부 여자들이 서구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기도 하고, 잘은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단 이성 문제가 있으면, 얄짤 없다는 경고를 항상 하기는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저희 둘다 이제, 얼굴을 한번 까고, 이런 내용을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점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본다든지, 아무튼,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 막히려나?